예. 어떤 말씀 함께 읽자해볼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 중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음. 이 말씀을 조금 읍절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어,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그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을 그렇죠. 어, 예로 들면서 네. 반석이 지은 사람이 지혜롭고 모래 에 지은 사람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네네.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으흠. 이 비유에서 핵심은 뭐냐면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그, 이 세상에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죠. 아 그럴 사람은 없죠. 네. 그런데 왜 없죠? 모래 위에 집을 짓냐면 음. 그분 눈에는 모래가 반석으로 보이거든요. 아하 아.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. 네. 아, 여기에 지워도 튼튼하겠다 생각이 네, 드니까 오히려 그게 반석이라는 확신이 있죠 아, 누가 모래인 걸 알면서 짓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 아하. 눈에는 그게 반석으로 보여요 잘못된 확신이군요 잘못이라기보다 음. 지혜가 없으면 아하.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간직되어 있지 않으면 네. 누구든지 아하. 모래를 반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음. 자기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데 아하. 시간이 지나고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인생이 마무리될 때 보면 너무 어리석은 음. 결과를 네. 이제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인생이거든요 네.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음. 손해볼 것 같고 네. 그렇죠. 음.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미련한 것 같아요 음. 걱정해야 할것 같고 네. 용서하고 참고 양보하는 건 너무 바보 같아요. 그렇죠. 가서 따지고 분노하고 본때를 보여주리라. 본때 보여주고 그렇죠. <웃음> 그래야 내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음. 사실은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. 음. 본인 눈에는 그게 반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가 모래들이다. 말씀대로 사는 게 음. 모래처럼 보이거든요 네. 그런 사람들이 좀 바보처럼 보이고 네. 야,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아하. 뭔가 보이는 것도 좀 있어야지 음흠. 아브라함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가는 게 사람들 눈에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았거든요 저러다가 저 사람 망하는데 어, 그렇게 생각하겠죠 로처럼 좀영화의 동상 같은 데 가보고 그렇죠. 그래야 반석같이 보이는데 음. 그게 모래였잖아요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네. 하나님이 음. 눈을 열어 주셔서 아, 말씀이 최고의 반석이구나. 아멘. 말씀 업조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어 버리고 음.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모든 걸 예비했다고 그러니까 염려 안 하고 음. 어떤 곳에도 어떤 음. 상황에도 나의 완벽한 선한 뜻이 영원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네. 나는 실수했지만 뭐섭량의여 선을 이루신다니까 다 하나께 맡겨버리고 음흠.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아, 그런 지혜로운 음흠.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 꼭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읊조해보면 좋겠다 아. 아.